블루베리. 엄마, 이 오빠. 엄청 커. 또먹봐 아빠가 직접 키운 블루베리. 맛이 <듀드> 어, 똑같아. À, <웃음> <듀드> <웃음> <듀드> 똑같아. 똑같아. <웃음> 정우지우 <정오디요 듀드> 가족 TV. <듀드> 짜잔. 와 진짜 많이 먹어. 와 블루베리 많이 먹었어. 이야, 오빠. 어, 우리 이제 따 보자 자 우리가 집에서 키운 블루베리 진짜 우리가 담아보자 와 수확해 보자 수확 음, 그럼 아빠가 블루베리 갖고 옮겨준거야? 여러분 블루베리를 3개월 동안 키가지고 이렇게 자랐어요 와 진짜 많이 열렸다 데 생각보다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블루베리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 한집 앞에 대충 100개 정도 열린 것 같아 우와 진짜 맛이어 곳곳에 숨어있어 블루베드 리 어. 여기도 있고 이거 봐. 이거 봐 정우야 파는 거하고 똑같은데 완전히 그치 어. 열매도 굉장히 그, 커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수확을 직접 해볼게요 아. 지우야 이거 보라색 지금 다 익은 거거든 이거 여기다 지우가 다 넣어 정우도 주위가 담아봐. 그렇지. 어땠다, 아, 좋다. 정우도. 수확하는 네. 거래. 그래. 진짜로. 정우도 빨래. 다른. 와. 주희야. 나 다른 뭐 따고 싶어. 블루베리 집에서 키우니까 어땠어? 네. 재밌었어? 응. 정우도. 와 우리 좀 많이 땄네 아, 정울러 정울도 보여줘봐 안을꺼 음 큰거 딱 넣었지 지효가 호랑이 땄죠? 네 전문가야 <웃음> 야 여기도 많이 열렸다 호랑아 나도 넣어줘 오 많이 열렸어 아, 근데 이게 뭐야? 엄청 많이 열렸다 진짜, <웃음> 진짜. 와. 나도 나도 끄셨네 <웃음> 아지 키운 보람이 있네 아빠 왠지 똑같은데 음. 맛도 똑같을 것 같아 이야... 정도 이렇게 많이 땄어? 이게 많이 땄어 음. 저희가 키웠던 거는 4년생 듀쿠 품종이었습니다 아빠 근데 이 약간 라지 듀쿠의 특징은 열매가 크고 그 다음에 단맛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고 우리 이제 신선 먹어보자 우와 이거 우리 지우가 땄어요? 야, 우리 지우 많이 땄네, 진짜. 지우 왜 이렇게 어 와, 한 가지 말해. 우리 정우는. 우리 정우는. 정우 이만큼 땄어? 응. 야, 우리 정우는 아, 알이 지, 크네. 지, 지우가 너무 맛있 아, 어, 신기해, 지우. 재밌네. 정우야, 우리가 직접 키운 블루베리 한번 먹어보자. 응. 야, 엄청 싱싱하다, 정우딱 봐도 안이안 달콤한 해야. 느낌이 와, 벌써. 어! 맛있다, 달콤할 것, 것, 것 같아. 정우지우 가족TV. 와, 푸짐하다, 정우야. 자, 우리 지우 많이 많이 응 많이 줄게. 우리 정우, 많이, 많이. 정우야, 맛이 어떤지 얘기해 줘. 아빠한테 어때? <목소리> 맛있어? 나 <목소리> <목소리> <지우야>, 맛있어? 지우 맛있어? 아 맛있어? 아빠있어 치아 맛있아빠있어 치아 맛있아맛한번아아 저거 같애! 하는 진짜로 맛있네 이거 한번 데어 먹어봐 저 한번 보자 맛있었어 3개월 동안 키워서 재밌었지 정우야? 이제 블루베리 또 내년에 만나자 <목소리> 아빠. 응 꼬꼬시 먹었고 야, 나빠가 키운 보람이인데 순사긴 해 동우 순사. <웃음>